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한국의 이야기꾼 한국의 전기수 국제 스토리텔러 알리시아 방동주입니다 2022년 어린이날 재정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과 한국 스토리텔러로서의 삶을 살다 가신 소파 방종환 선생님의 4월 금음날밤 이야기를 어린이 스토리텔러들과 함께 낭독 공연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이 준비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월 금음날밤 그 방정환 사람들이 모두 잠자는 밤중이었습니다. 절간에서 밤에 치는 종소리도 그친지 아주 오래된 깊은 밤이었습니다. 깊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밖에 아무 소리도 없는 고요한 밤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밤이 깊은 때 잠자지 않고 마당에 나서이기는 나 하나밖에 없는 듯 하였습니다. 참말 내가 알기에는 나 하나밖에 자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계도 안 보았어요. 아마 자정쯤은 되었을 것입니다. 어두운 마당에 가만히 앉아서 별들을 쳐다보고 있은지 별을 볼수록 세상은 더욱 더욱 고요하였습니다. 어디서인지 어린 아가의 숨소리보다도 가늘게 속살속살 속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들어서는 큰일 날 듯한 가늘디 가는 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나는가 하고 나는 귀를 기울이고 찾다가 내가 공연이 그랬는가 보다고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살거리는 참 그 소리는 또 들렸습니다. 가만히 듣노라니까 그것은 밤밑 풀밭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이제 곧 새벽이 될 터인데 꿀떡을 이때까지 못 만들었으니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은 고 보랏빛이 마를 입은 조그만 조그만 안전메이꽃의 혼이었습니다. 에그 꿀떡은 우리가 모두 만들어 았으니 염려 말아요. 그런데 내 새들이 오면 음악할자리는 어디서 송하오 하는 것은 보라옷을 입은 진달래 꽃이었습니다. 음악할자리는 저집 위층 위로 정하지 않았나 베 잊어버렸나? 하고 노란 전나무 꽃이 말을 하고는 복사나무 가지를 쳐다보고 에그 여보 왜 이때 꽃 새옷도 안 입고 있어? 그 분홍치마를 얼른 입어요. 그러고 내일 거기서 새들이 음악할 자리는 치워놓았소? 하고 물었습니다. 치워놓았어요. 이제 우리는 새 옷만 입으면 그만이라오. 지금 분홍치마를 다니는 중이에요. 그 아래서는 모두 차려놓았소? 하고 복사꽃 채우는 몹시 기뻐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보니까 거기는 진달래꽃, 개나리꽃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날만 밝으면 좋은 세상이 온다고 그들은 모두 새 옷을 입고 큰 잔치의 준비를 바쁘게 하는 중이었습니다. 할미꽃은 이슬로 술을 담그느라고 따르릉, 바쁜 모양이고 따르릉. 개나리는 하고, 무도장 둘레 황금색 휘장을 둘러치느라고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벌써 심부름을 하고 앉아서 달이 밝기를 바라는 아가씨들도 많은 모양이었습니다. 할미꽃은 이슬로 담그느라고 바쁜 모이고 개나리는 무도장 끌레 황금색 휘장을 둘러치느라고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조금만 력한가 등불 켜달고 손님을 태워 가지고 그 왔습니다. 벌써 심부을 타고 이는 아가꽃들도 많이습니다 인력을 타고 온 손님은 참새의 새끼였습니다. 왜 이렇게 벼랑가 많냐고 꽃들이 놀라서 하던 일을 놓고 우르르 먼여왔습니다 참새의 말을 들으면 제비와 종달새들은 모두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꾀꼬리가 목평이 나서 내 독창을 못하게 되기 쉽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에이그, 그래 어쩌게? 꾀꼬리가 못뭐 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들 하다가총 꿀을 한 그릇 담아서 약으로 잡수어보라고 주워보냈습니다. 참새끼는 꿀을 받아가지고 다시 인력거리 타고 부피 돌아갔습니다. 참새가 돌아간 후 얼마 안 있어 이번에는 따르릉 따르릉 하고 불편 자전거가 휘몰아 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온 것은 다리긴 제비였습니다. 어이그 수고 많이 하였소. 얼마나 애를 썼소? 하고 꽃들은 일을 하는 채로 내다보면서 치사를 하였습니다. 제비는 5월이 오는 줄 모르고 잠자고 있던 꽃과 벌레를 돌아다니면서 깨워놓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 우선 했었다고 이수를한잔 얻어먹고 좋아했습니다. 동네집 불금방 속에서 시계가 새로 두 점을 치는 소리가 들려올 때 나비 한 마리가 나비들은 모두 복을 입고 모두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준비는 모두 어떻게 되었느냐고 그것을 알리러 왔다가 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늘의 반짝이는 별들은 내일은 날이 좋을 것이다 고 일러주는 것 같이 반짝반짝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게 평화롭게 5월 초하루의 새 세상이 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5월 초하루 새벽 4시쯤 되었습니다. 날이 제밝기도 전에 벌써 종달새가 하늘에 높이 떠서 은방울을 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꽃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문을 딸깍 열고 빵긋웃었습니다 참새가 벌써 큰 북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제비들이 기다란 피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섬주섬 모두 모여들어 다 각각 자리를 잡았습니다. 2층 아래층에서 꽃들이 손님들을 맞아들이기에 바빴습니다 아침에 두를때가 되어 무더복을 가뜬히 입은 나비들이 때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더 판이 어우러졌습니다 목을 앓는다던 꾀꼬리도 노란 새 옷을 화려하게 입고 인력거를 타고 당도하였습니다 꾀꼬리가 온 것을 보고 모두들 어떻게 기뻐하는지 몰랐습니다 1년 중에도 제일 선명한 햇볕이 이 즐거운 잔치털을 비추기 시작하였습니다. 버들잎 잔디풀은 물에 갓 씻어낸 것처럼 새파랬습니다 5월 초하루, 거룩한 햇볕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복사나무 가지 위 꽃그늘에서 온갖 새들이 일제히 5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나비들이 춤을 너울너울 너울 추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잔디, 풀, 버드잎까지 우즐우즐 하였습니다. 즐거운 봄이었습니다. 좋은 놀이였습니다. 특별하게 햇볕 좋은 아침에 사람들은 모여들면서 아이고 복사꽃이 어느 쯤에 저렇게 활짝 피었나? 아이 고 이게 웬 나비들이야? 인제 아주 봄이 익었는걸? 하고 기쁜 낯으로 이야기하면서 보고들 있었습니다. 5월 초하루는 5월 초하루는 5월 초하루는 5월 초하루는, 5월 초하루는 5월 초하루는 5월 초하루는 5월 초하루는 5월 초하루는 5월 초하루는 잠말새세상이열리는전 전. 이었습니다.